갈라진 땅바닥에서 구더기가 나오는 꿈. 갈라진 땅바닥에서 구더기가 나오는 꿈을 꾸게 되면 생산과 유통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여 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번창하게 된다. 감방 안에 금은보화와 구더기가 가득히 보이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집안이 풍요하다. 목걸이, 행제, 개수대통 등의 기운이다 개미가 구더기를 물고 나르는 꿈. 새로운 신상품을 외국에 수출하게 된다. 온수, 수송, 교통. 작업, 생산 등의 길조이다. 구더기 나오는 꿈 구더기가 득을득을 할수록 재물운이 좋습니다. 구더기가 그릇 속에 가득한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잔치, 파티, 행제, 선물 등이 생긴다. 구더기가 들끓는 꿈 불결한 꿈이지만 재물을 뜻한다. 큰 이익을 본다. 변소 속에 많은 것을 보면 재미있게 돈이 생긴다. 인분탱크 속처럼 많은 인분과 구더기를 함께 보면 더욱 좋다. 구더기가 바가지 속에 가득 찬 꿈. 구더기가 바가지 속에 가득 찬 꿈을 꾸게 되면 잔치, 선물, 경사,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구더기가 우글대는 꿈. 구더기가 우글대는 꿈을 꾸게 되면 사업이나 집안 살림이 크게 일어나며 이권과 재물이 생긴다. 구더기가 항아리 안에 가득한 꿈. 은행 대출금이나 목돈이 생긴다. 행재, 재물, 돈 물품, 식품, 식복, 선물 등이 생긴다. 구더기나 징그러운 벌레를 먹는 꿈. 구더기나 징그러운 벌레를 먹는 꿈을 꾸게 되면 행운의 길이 열리거나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순탄하게 해결된다. 구더기를 먹는 꿈 구더기는 재물, 행재 먹거리, 돈의 상징이다. 구더기를 먹는 꿈은 행재를 하게 되거나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해 실마리를 찾는다. 구더기가 많이 있을수록 재물이나 행운이 커지게 된다. 굼뱅이, 구더기 등의 유충과 관련된 꿈 굼뱅이, 구더기 등의 유충과 관련된 꿈은 그수요에 따라 일이나 작품 등의 관계있다. 그릇 속에 구더기가 가득한 꿈 재물과 돈, 먹거리, 선물 등이 생김 된장항아리에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꿈 된장항아리에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꿈을 꾸게 되면 자금을 투자하고 신상품을 개발하여 생산량을 많이 늘린다 된장이나 고추장단지에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꿈 된장이나 고추장단지에 구더기가 득실거리면 의외의 일에 사업자금을 투자하게 된다 귓간의 대변에서 구더기를 보는 꿈 빛간의 대변에서 구더기를 보는 꿈을 꾸게 되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다. 땅이 쩍 갈라지면서 구더기가 쏟아져 나오는 꿈. 유적지에서 국보급 유물이나 보물을 발굴해낸다. 생산 및 유통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상장회사로 등극한다. 통범위 위에 구더기가 수북한 꿈. 생산 및 식품업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부자가 된다. 행재 재물 등의 길조이다. 몸에서 구더기가 나오는 꿈. 일신상에 걱정이 생기거나 질병의 위험이 있다. 배설더미의 구더기가 수북한 꿈. 제조업이나 식품업 등에 투자하여 많은 이익을 올림. 부엌 천장 밑에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꿈. 경사스런 일로 집안에 잔치가 생길 징조. 행재 재물, 농, 먹거리 등이 생길 길몽. 서랍 속에서 구더기가 나오는 꿈. 서랍 속에서 구더기가 나오는 꿈을 꾸게 되면 뜻밖의 횡재로 아는 목돈을 만진다. 시체의 구더기가 오글대는 꿈. 시체의 구더기가 우글대는 꿈을 꾸게 되면 많은 돈을 벌거나 사업을 성공시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을 사게 된다. 자신의 몸에서 구더기가 기어나오는 꿈 질병의 위험이 있음 장도간의 구더기가 우글대는 꿈 장도간의 구더기가 우글대는 꿈을 꾸게 되면 좋은 곳에 투자하려 했던 자금을 뜻밖의 일에 쓰게 된다. 장롱 속에 구더기가 쏟아져 나오는 꿈 적금이나 개떨을 타게 된다. 뜻밖의 횡재를 하여 많은 거금을 만진다. 출퇴근길에 구더기를 보는 꿈 횡재를 하거나 친구에게 음식 대접을 받는다. 재물, 돈, 선물, 식사 등의 기룐이다. 필통 속에 구더기가 들어있는 꿈. 용돈과 문화비용이 생긴다. 뜻밖의 재수가 대통하게 된다. 횡재를 한다. 한 줌의 흙덩이가 구더기로 변하는 꿈. 한 줌의 흙덩이가 구더기로 변하는 꿈을 꾸게 되면 작은 소규모 자본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목돈으로 불어난다. 구더기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